레오야. 아니, 먹다 남은 거, 만 먹어봤. 다 아, 그래. 아니, 먹다 남은 거, 만 먹어봤. 아, 그래. 아, 뭐 돼? 오, 레오야. 아니, 잼보이가스뭐 <웃음> 음, <뭐대>? 돼? <웃음> 오, 레오야. 아니, 잼보이가 우리 이 많이 졸았다 <또랐다>. 그러니까 좀 <웃음> 아쉽다. 배고프서 크라페 했다, 지 매워. 이게 초보 맛이꿀벌 화이팅! 지난 미스터트롯2 본선 3차전에서는 메들리 팀미션이 펼쳐졌는데요. 꿀벌즈 팀이 경연을 위해 함께 합숙했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송도현을 제외하고 장송호의 집에 모인 꿀벌즈 멤버들은 함께 엽떡을 배달시켜 먹으며 야식 타임을 가졌는데요. 박지현은 처음 먹어본다며 먹다 남은 것만 먹어봤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집주인 고양이들에게까지 간택을 받아 존재감을 빛내기도 했습니다. 레오야. 어? 레오야. 레오야. 바로 레오야. 레오야. 오이래좋 는 아, 그래. 약간 지가 마음에 들어.. 아 지가 를입 그래. 랬.. 아,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뒤를좀 들어갔어 숨었어 쟤한테좀 다가가면 안돼 아, 어 자신이 마음에 아, 들어야, 들어야 다가온다 그래, 그래. 그럼 곧 나한테 오겠네 선택 당해야돼 2명이네 왜어선 손은 안 왔어 아이고 잘했어요 아니 먹다 남은 거만 먹어봤더니 아 그래? 아니 먹다 남은 거만 먹어봤더니 아 그래? 저 이거 엽도 시켜서 먹어보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로? 응해오내 왜야 아니 보시가. 응해오내 왜야 아니 전 보시가. 응해오내 왜야 아니 전 보시가. 아왜 고양이한테 간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 아왜 응. 고양이한테 간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 나는 이거 처음 먹고 되게 맵다 생각했는데 많이 안 맵다. 그짜매지 않은 맛이야. 물이 이 많이 졸았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배고프없그크라했다지 근데 네. 먹, 먹, 먹다 보니까 아, 괜찮아 계속 먹게 되지 않아. 음, 첫 맛은 괜찮았데 그래서 먹는 거야, 요운 아, 맞아, 맞아. 음. 와, 이거, 이거 다음이 덜 매운 맛이네 아, 그래? 네. 여러 오, 가지. 매콤매콤. 매콤. 배워 이게 초보가자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무언 사람이에요 무언사람이에요? 자 저희 이제 합숙 첫날인데 일단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송우 네. 어. 아, 네. 집에 와서 더 열심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꿀벌즈 화이팅 꿀벌지.